이1장 <웃음> 요한복음 이1장이시빌절에서부터이 네. 시빌장, 이시빌이시이시습니다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리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받은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스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능력으로, 능력으로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 사람이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어울려 주지 않습니다. 어렸을수록 어릴수록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남과 잘 싸우고 자기 곳을 구집하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자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딱딱 정확하게 해주는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가족들도 식구들이 많으면 동생은 형을 고려하고 형은 동생을 생각하고 자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친구들 가족 간에 부모, 이것을 자꾸만 고려하고 생각하게 돼요. 한마디로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자꾸 거치는 돌이 됩니다. 남과 자꾸 부딪혀요. 나는 내가 전부야. 내 마음이 전부야. 내가 느끼는대로 보는대로 들리는대로 찌꺼리고 막 행동하고 막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그리고 결혼생활도 어렵고 힘들어지고 가는 데마다 왕따를 당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왕따를 당해서 누군가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신해 줄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 점점 크면 클수록 왕따가 되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내 중심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고 이런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명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명자도 어린 사명자가 있어요 은사자도 어린 은사자가 있고요 주님의 일을 해도 어린 사람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다 보면 자기중심적이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타협이 안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자들이 유명세를 아주 톡톡하게 치룹니다 어제 그런 설교를 했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섬기는 과정에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을 불법으로 보시면 대단히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법으로 봐주시면 상을 얻을텐데 은사가 있다고 주님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고 주님을 열심히 했다고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합법이 아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 심리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과 우리 스타일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열방을 품는 이런 위대한 비전을 갖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 나와 관련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품지 못하면 열방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딜레마에 빠진 게 그거였어요 내가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있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집에서는 두들겨 부수고 욕을 하고 막죄 패고 이러는데 기도할 때는 막열방을 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지금은 내가 욕지거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딸이 말안 듣는다고 우리 주은종사가 나하고 기질이 똑같아요 A형이고 나는 O형인데 어쩌면 A형이 O형을 닮아가는지 몰라요 꼬라지가 그래서 좀 크니까 나한테 덤비는 거야 덤벼 그러면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주은 전사님이에요 응? 맞아요? 어. 이런 말하니까 옆쪽에서 또 소리가 나네 목양실에서 사모님이 듣고 또 나오면 응. 여러분 가정사 이야기를 아주 들이 까지 아니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그죠? 어떻게, 내가 투시해보니까 이문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A형이 O형을 닮냐고. 어떻게 O형이 A형을 닮아가요, 제가 이제. 뭔말 하다 이렇게 됐지? 그릇은 굉장히 큰것 같은데, 집에서는 내가 내만들대로 야, 솔직하게 여러분, 죄송한데. 주일날, 어떤 주일날, 몇년 전에. 어떤 주일날. 주일날 되면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집에서 우리 딸하고 나하고 한판 붙었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 또 재밌잖아요. 그죠? 아닌가? 대체 어느 분이요? 도대체 재밌다고 하신 분이요. 그럼 한번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딸 머리채 잡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리 <웃음> 드릴게. 손톱이 다 빠지게 간증할게 내가. 세상에 딸을 금이오게 다들 키우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머리채 한번 잡아야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고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래요. 그런다고 또 진짜 또 그러시면 오해입니다. 내가 볼때 내가 그릇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 막내 성질에 내 기질에 피해자가 생기는 거야. 누가 가족, 식구가 존, 존사. 만약에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남편이 머리채 잡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응? 입을 <웃음> 찢어? 더 잡아주세요. 그러지 않고? 우리 딸이 나한테, 하, 아빠, 아빠라 그랬다가 목사님. 그랬다. 용두씨라 그랬다가 할아버지라 그랬다가 여보 그랬다가 나는 솔직히 아빠고 엄마같은 영적 사역자 밑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진짜 감사해요 그래 내가 그래? 근데 너 나한테 머리채 잡힌 것은 다 잊어버렸냐? 주일날 집에서 한판 붙고 왔어 근데 여기 와서 교회 왔는데 교회도 늦게 왔어 그러니까 내가 또뭐 그날 은 무슨 뭘 우리 딸이 전사니까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야 나안해나안 하겠다 그때는 또 언제 그렇게 소리 지나면 여러분이 기도를 팍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또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 안하고 여기 와서 길을 엿듣는 사람들이 있어 또희한해요 그러잖아요 뭐, 뭐 하다가 그냥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탁 순종하고 그러면은 예, 얼마나 좋아요 부모를 노, 노역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죠 <웃음> 죠그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나는 그 말을 거꾸로 들어요.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의 순종하라. 그래야 어떻게 오래 살아요? 짧게 살아요? 예? 그렇죠. 왜안나보지 내가 여기서. 너무나 와가지고, 세상에, 근데 그 23살 때인가. 우리 딸 23살 때인가. 여기서, 너무나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렇게. 참, 이런 인간 밑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송도로 와 있는게 참 불쌍합니다. 야, 여러분, 제가 저를 고발을 하잖아요. 그니까, 아우 주님, 내가 위를까요? 응? 내가 사명자 맞습니까? 딸도 그렇게 열받을 때는 그러는데, 사모님은 내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하여튼, 지나친 상상은 큰 물입니다만.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집에서 사모님. 물동아! 예. 식사, 어? 예. 식사요, 네. 조금만 늦지면 식사하고 뭐해 지금 교회가 되네, 예. 자, 심는 대로 그대로 심는 대로. 예.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제자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도. 준비되어 있는 나름대로 순교하는 그런 지역이 다 있어요 죽을 때 똑같이 죽지 않고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내 중심이었는데 아직도 내가 어른이 돼도 목사가 돼도 내가 내 중심이다 내 것을 놓치하려고 해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단이 역사하면 내 기질, 내 스타일, 내 주장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각까지 붙들고 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연달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부수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내것 아무것도 없구나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자식도 내말안 듣구나 힘이 있을 때나 자식을 막 폭업하고 폭력하고 그렇게 하지 크면 클수록 훨씬 자식들이 이론이 타당하고 논리가 더 정확하고 어른들 막 공박하고 막 세울 때는 꼽짱 못해요 그럼 뭘 하려고 해도 나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이러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어른이 되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연단 받고 고난 통해서 깎여 깎여 또 깎여도 안 바뀌는 부분도 있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하나님 께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제 어제네. 어제 새벽에 그 우리 교회 지하에서 불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하에서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까지 중보기도 팀장을 담당하고 기도팀을 운영했던 그이이이 이, 이 뭐지? 이현심 집사님이 63세인데 그분이 돌아가셨 다 대장암 말기환자로 큰애가 그 우리 교회에서 십몇 년 전에 이제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했던 연락을 받았으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다 옛날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사진에서 봉사했던 그 사진이 그대로 영정사진이 있고 그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왔는데 벌써 2 7인가 그렇게 됐어요. 나를 보자마자 얼른 도망가서 구석에 가서 막 펑펑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기 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주 언니하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놀라서 충격받아서 막 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 오고, 우리는 한동안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설마, 가겠냐 했는데, 우리가 갔어요. 저들러서. 그래서 등 두드려지고, 그, 조그만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맨날 찔리자고 그러니까 벌써 21살이 됐어요. 안아주고, 그래. 잘 컸다.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해야, 이해를.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성장이 되고, 철이 드니까 아,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네. 내가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겠네. 상대방이 타격을 받겠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내가 말만 한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죠 아까 손을 좀줄 때도 여러분이 막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물르 지적기도 하고 성령 좀칠 때는 주님이 기부하시는데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럴 때는 내가 욕을 하고 도둑이 패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자들이 유명세를 치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은사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었지만 나중에 불법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해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나름대로 집을 지어요 열심히 지어요 그런데 바람불이 날이 오고 부딪히는 무언가 부딪히는 날이 오고 비가 내리고 청소하고막확 그럴 때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자 오늘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뭐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못하거나 내가 타락할 수 있고 내가 불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소중한데 말씀이 소중한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성장을 하거나 내가 천국 가거나 그걸 보증을 해 주지 못해요 그건 어디에서 책이 나느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치명적인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은혜나 은사나 이 신앙이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이 온다니까 그거에 한번 부딪혀 봐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겸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베드로가 자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이 들어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는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남들이 늙어서는 남들이 두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데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를 받기 전에는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으면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능력받고 은사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남들이 하지 못하고 더럽다고 하고 추하다고 하고 그런 것을 골라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의욕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만 골라서 콕콕 찌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자랑하는 그런 일 하고 싶어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이 원하는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더 깊이 성숙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상처가 되면 안돼요 그 영혼을 타격해버리면 안돼요 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 내가 남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열리는 것도 결국에는 영만 열려서 뭐만 보고 신변체만 하고 이게 아니고 영이 열려도 안 열리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자랑하기 위해서 영이 열려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영이 열리면 그만큼 더 중부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서 간증을 하지만 그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복종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까 제자들이 위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진 재산을 다 없어져도 할렐루야야 내가 망해도 할렐루야 고난도 하고핍박받하고별이별을다들어도 아멘이요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아주도 움켜쥐고 있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주님 뜻과 내 뜻과 혼돈을 하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사도행전 20장 22절 24장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지는 것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안 보내요.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거기서 순교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신앙고백도 하고 장담을 하고 항상 선두주자인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들이 있는데 마태본 7장에 나오는 말들 그런 말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고 가 자가 아니다 자 우리가 주여 주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두 번째 선지자 노릇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 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종들의 행태 습관 그들이 어느 사역을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왕이야. 소위 요새 유명세 치루는 그런 사역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냥 그 영혼들이 곤두박질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수한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세를 받았는데 그 은사 그 자체에 탐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불 받았어 은사 받았어 어, 이 은사에, 은사에 집중을 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자체만 매달린다면 추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만나를 받을 것이요. 만나를 먹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세름을 주고. 그러니까,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와, 겸손한 것이 있어야, 어떤 치명적인 위기가 올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아들이시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젊어서 내가 띠띠고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다하다는 주님의 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사랑을 찾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어. 내가 주님 사랑한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의 내용이 뭐냐? 사랑의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희생하고 헌신이에요. 희생하지 않은 사람같 가짜야 헌신하지 않는 사람같 가짜야 사랑의 마지막 결말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교제하는데 사랑하면 늘 만나서 보고 싶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가 사모님한테 옛날 연애할때 사모님 아, 그때는 미스 강이었어요. 자 퇴근하기 5분 전에 전화가 항라라라 올려 국회. 나오세요 강생 나오세요 그러면 그 직장에 소문이 나가지고 5분 전에 1분 전에 3분 전에 전화가 오면. 묻지도 않고 사모님을 바꿔줬어요 그래도 아면 안하네 지금 사랑이 식었나? 살이 찌더니 사랑이 식었나봐 퇴근하기 1분 전 3분 전 5분 전이면 전화가 따르릉 왔다니까 이러니 그러면 국장도 부장도 국회 사무관도 전화받으세요, 미스강. 그럼 또 전화하면, 네. 왜냐하면 거기서 토달거나 반발하거나, 어, 왜 전화했어요? 바쁘요. 오늘은 안돼. 그럼 나한테 죽지. 네. 나와. 그러면 이렇게 또 나와. 딱 기다리고 다 있다 저쪽에 있다가만. 그럼 또이렇게 그거 뭐그 모습 보려고 그런 거야. 그 모습 보려고. 괜히 결혼했겠어요. 안 웃으면 나 결혼 안해 진짜. 여자가 안 웃고 고집 세고 그러면 나 결혼 안 해요. 동네 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나를 딱 보자마자 우, 웃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민도 안 하네. 지금은 이제 내 시간이야. 죽이는 거지. 사랑하면 매일 만나고 매일 만나면서도 가까이 있고 싶고 밤을 지새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밤에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김목사 솔교를 들으려고 모이신 게 아니고 그거는 뭐 0.001미리도 안되고 진짜는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사랑하면 가까이서 만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랑하는데 사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성이라할수 있어요 충성. 충성 무엇에 대한 충성? 주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주님에 대한 충성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영안을 열어서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보여 주시옵소서. 막 이야기해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사랑이 우리는 말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은 자로 은사를 받고 이렇게 사랑, 주님의 사랑을 특별 사랑을 입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제가 좀 살만해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내가 살만한데 초창기에는 매일 삶 자체가 죽는 연습이었어요. 기신한 떄 시달래시. 귀신이 들어오면 팍팍 떨어져 나가는데 왜 나는 내 몸에 들어온 귀신은 안 나갈까 그렇게 괴롭혀 끈질게 내가 오늘 이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와 멀쩡한 이빨이 저 안쪽에 사랑니가 깨졌어요 음식 다 먹고 나서 사랑니가 갑자기 깨졌어 사랑니가 깨진 게 아니라 사랑니가 깨졌어 이게 뭐야 사모님은 이빨을 절대 안써고 근데 나만 뚜렷떠 쓰고 왜 그러냐면 사모님은 양치질을 잘 해요 먹었다 그러면 양치질이에요 양치질 나는 먹어도 나는 양치질잖아요단거 와장창 과자 같은 거뭐이렇게 먹어도 절대 왜 산중에 있는 호랑이는 양치질 안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시기 바랍니다. 양치질 한게 귀찮아서 난 손톱으로 긁거든요, 이렇게. 음. 그런데 하우, 병원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입을 벌려야 되는데 벌어진 상태에서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을 버텨야 돼요. 잠깐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땡기니까 머리하고 연결된 관절 이게 막 혈압 있죠 의자를 또 거꾸로 누우니까 뒤로 해서 하니까 혈압 올라오지 거기다 또 천을 하나 얼굴에 덮으니까 또열 받지 불은 들어오지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 내가 마귀가 옆구리를 쑤시고 발바닥 쑤시고 계속 칼로 쑤시듯 의사가 알겠어요 카는사가 알겠어요 내가 귀신이 확 쑤가 그러니까 이빨 하다가 어? 괜찮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귀, 귀신이 내 발을 쑤시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1분만 칩시다 그래서 1분 동안 쉬었다가 시작하세요 또 조금만 조금만 침담만 되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근데. 마귀가 와 가지고 항문을 간지럽히는 거야 그리고 팔꿈치 저저 겨드랑을 겨드랑을 꼭 뭘로 간지럽히냐면 붓 있죠 붓 붓으로 살살 간지럽히는 거야 느낌이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항문을 간지럽히니까 막 요충이 한몇십 마리 있는 거같또 <웃음> 어제 또 내가 불사에 갔다누가한테 감기가 올았어 마스크 하고 오라 그랬는데 진짜 마스크 하고 왔네 하여튼 내가 기침 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마스크를 하세요 아따 설교 옆으로 세만 한다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를 간지럽히지 여기를 간지럽히지 다리를 오므렸다가 웨잉 하고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가 그 내가 열받아가 혈압 올라오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서너 가지가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내가 신발을 신고 누있는데 신발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버렸어 거기서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 아버님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후 잠깐만 잠깐만 지금 뭐가 지금 나를 간절히 피고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항문을 막 비비고 켜드랑을막 <웃음> 그러니까 옆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웃겨요 <웃음>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뭔가가 있어요 하... 머리 뚜껑이 열린 줄 알았어요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는 웃지도 않고 아멘도안 하다니 이런 말할 때는 낄낄거리고 웃고 예이, 하여튼 그랬었어요 사명자의 삶 사명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에 대한 충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충성의 내용은 사랑의 근거를 둬야 돼요 같이 하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자가 됐다면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에서꽉차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디에다 근거,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 같이 합시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사랑의 근거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 속에서 사랑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는 앞으로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텐데 그 과정에는 너가 철저한 복종과 순종해야 한다 그 믿음의 내용 사랑의 내용은 철저한 복종과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야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사랑의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끈질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 결론은 그거예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 섬김국이 이번에 있습니다 영혼 섬김국 그냥 비상적인 주제만 놓고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영혼 섬김국이 있고 영혼 섬김국도 있고 사역부도 있고 성령춤 부서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미비된 그 부서는 좀더 보완을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때 사역을 잘할수있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떼들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야요저한 영혼을 맡기 위해서 너가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부정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오늘 누가 안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누가 안 보이는데 어른들이 누가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주위를 보면 성도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막 보여요 안 나온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설교 하다가 헛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단어가 틀리고그 성도가 왜 오늘 못 나왔지 응. 결국에는 그거예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섬기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야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류관이 있으니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며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게하여 주시옵소서